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것은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이렇게 아웃포커싱 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웃포커싱이 뭐냐면 사진을 찍을 때 중간에 사진이 있잖아요 이 사진이 이렇게 있으면 뒤에는 이렇게 뿌옇게 나오는 듯하게 만드는 걸 말하는데요 보통 사진 찍을 때부터 이렇게 뒤에가 뿌옇게 하겠지만 이것을 콘텐츠 즉 온라인에 올라오는 콘텐츠를 만들 때는 이런 느낌으로 좀더 뿌려면 더 보기가 좋기도 하고 좀 세련된 느낌이 나거든요 이걸 파워포인트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따라해 보시고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것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, 자,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미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었거나 아니면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왔을 때 여기 중앙이라든지 이렇게 피사체가 딱 뚜렷하게 있는 이렇게 테두리가 뚜렷한 이미지를 쓰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가져오시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를 그대로 또 하나 복사를 해 보도록 할게요 Ctrl C Ctrl V를 눌러서 이렇게 복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더 간단하게 Ctrl 키를 누른 채 이동시키기만 해도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복사를 해서 두 개의 이미지를 겹쳐 주신 뒤에 여기에 뒷 배경을 없애 주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선택하시고요 상단의 그림도구 서식 왼쪽에 있는 배경제거를 눌러주시면 되는데 이 배경제거 기능은 파워포인트 2010버전 이상 부터만 존재하니까 참고해주시길 바랄게요 배경제거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라색으로 변한 부분이 보이시죠 이 부분이 잘려지는 부분이고요 여기 있는 원래 색상이 있는 부분이 남겨지는 부분입니다 여기 상단에 보면 여기 모자까지 잘려지면 안되겠죠 여기 그리고 상의 부분이 여기가 잘려지면 또 안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관할 영역 표시 보관할 영역을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보관할 영역이 이렇게 따로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하나 자 그리고 이쪽 부분은 잘려져야 하니까 제거할 영역 이렇게 하나하나 제거를 하고 최대한 상세하게 잘라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, 이렇게 하나하나 더 깔끔하게 자 이렇게 잘라 주셨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누르시기만 하면 잘려지는 겁니다 어? 근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네요 사실 앞쪽에 있는 이미지의 배경을 잘라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잘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죠?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있는 이 이미지를 살짝만 아래쪽으로 내려서 뒤에 있는 이미지를 선택해 볼게요 이 뒤에 있는 이미지를 이제 흐리게 만들어 주도록 할 겁니다 상단에 있는 그림도구 서식에 가셔서 왼쪽에 있는 꾸밈 효과를 눌러 주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흐리게 라고 하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흐려지죠 자 이렇게 흐리게 효과를 눌러주셔도 되는데 난이 흐리게 효과를 조금 더 많이 주고 싶다 라고 하시면 여기에 꾸밈 효과 옵션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꾸밈 효과 흐리게 안에 있는 이 반경을 더 많이 한 20에서 30 정도까지 하면 더 흐리게 바뀐 것을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똑같이 겹쳐 주기만 하면 뒤에가 아웃포커싱이 아주 제대로 돼서 앞에 있는 이 사람만 강조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어떤가요? 이렇게 아웃포커싱 효과 아주 간단하게 할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? 자 그렇다면 여기에 이제 텍스트만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제가 텍스트를 입력을 해봤습니다 음, 나눔 스퀘어체로 써봤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음, 저는 뒤에 를 살짝 겹치는 느낌을 원해요 앞에 있는 이 이미지만 마우스 오른쪽 맨 앞으로 보내기를 하면 이렇게 겹쳐지는 듯한 느낌이 나오게 됩니다 이 텍스트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가려지죠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웃포커싱 효과를 좀더 내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아웃포커싱 효과에 맞춰서 이런 설명선 도형을 활용해서도 표현이 가능한데요 이렇게 설명선 도형 표현한 강의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링크를 제가 걸어놨습니다. 그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렇게 아웃포커싱 효과를 만들어봤습니다.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를 활용해서 꼭 포토샵만큼의 효과를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세상이 이지쌤이었고요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. 그럼 안녕!